오늘은 어느 구독자분께서 셀룰라이트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셔서 셀룰라이터가 뭔지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기시면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셀룰라이트는 어떤 혈액순환이나 림프순환이 방해가 돼서 피부층에 노폐물이나 수분이나 지방이 쌓여서 생기는 것인데요. 주로 어떠한 특정한 부분에 생기는데 팔 아래 겨드랑이, 복부, 허벅지, 아니면 엉덩이 밑에. 무릎 뒤쪽 뭐 이런 특정한 부분에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셀룰라이트가 생기면 근육의 탄력도 떨어지고 살이 울퉁불퉁 해서 보기가 좋지 않아요. 여성분들이 특히나 이거를 많이 없애고 싶어 하시는데요. 단순히 살이 찌거나 비만이신 분들만 생기는 게 아니고 마른 사람도 특정 부분에 살이 찌면 생길 수 있고 근육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던가 관절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생기게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한테 많이 생기는데요. 호르몬의 영 여... 영양으로도 생기고 피로나 스트레스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유지방이나 단음식 등의 어떤 식습관의 문제에서도 비롯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좋아지려면 우선 몸에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해줘서 몸에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라는 얘기죠. 술, 담배, 커피, 음료수 뭐 이런 등등의 음식들을 조금 피하고 식습관을 좋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뭐 오랫동안 한 자세로 있는 것을 피하셔야 되고요. 모든 관절의 각 부분을 사용해서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돼요. 이런 정도까지는 일반적인 이야기고 지금부터는 저의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피부 근육층을 단층으로 일단 보면 첫 번째는 피부, 그 다음에 피하지방, 그 다음에 근막. 그 다음에 근육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셀룰라이터가 많이 생긴다는 건 피부 밑에 피아 지붕이 있는 부분이 간격이 넓어지고 두꺼워진다는 얘기인데요. 사이에 생긴 지방층은 몽글몽글 지방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아 지방의 두께가 두껍다는 건 몽글몽글 지방 알갱이가 뭉쳐가지고 젤리처럼 꾸덕꾸덕 눌러붙은 상태를 얘기해요. 몸에 어떤 근육의 탄력이 좋다는 것, 네가지층 사이가 슬림하게 연결성이 좋다는 이야기인데요. 슬림하게 연결성이 좋으면 어떠한 움직임이나 운동을 할때 일사천리로 잘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지방층이 넓어버리면 운동의 연결이 느리고 사용이 더디게 돼요. 운동에 대한 명령이 이렇게 내려오면 착착착 움직여야 되는데 명령을 받고도 반응이 느리고 버디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때 이것은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본인이 빨리 움직이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단순히 움직임 자체가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느리다는게 아니고 이 연결된 어떤 층의 연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걔가 슉 해서 딱 움직여야 되는데 얘네가 느린 거예요. 뭐 컴퓨터가 느린 것처럼 클릭하면 바로 얘가 넘어가야 되는데 천천히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근육의 움직임이나 어떤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요. 모든 관절의 움직임을 모든 근육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쉽게 얘기하면 A, B, C라는 운동을 했을 때 소문자 A, B, C라는 근육이 사용되는 게 정석이라고 본다면, 셀룰라이트가 많이 낀 사람들은 A, B, C라는 운동을 할때 A라는 근육만 사용해요. A, A, A라는 근육을 써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B, C의 근육은 소외되죠. 그리고 거기에 셀룰라이트가 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영상에서 매번 강조했던 얘기인데요. 운동을 무작정 그냥 따라하면 안되고 동작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제대로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지금부터 셀룰라이트를 없애는 3단계 운동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사지예요 셀룰라이트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위에 롤러나 볼로 마사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도 어, 마사지 근막 이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과정을 미리 해줘야 보다 많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근육 섬유가 활성화되고 사용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많은 근육을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마사지는 혈액이나 림프순환을 돕기 때문에 노폐물이 몸 밖으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로 운동을 하게 되면 좀더 빨리 슬림해지겠죠. 두 번째는 스트레칭이에요. 근육 길이의 사이가 짧아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층이 이렇게 뭉개지면서 두꺼워지게 되겠죠. 그 사이의 간격이 최대한 슬림해질 수 있도록 늘릴수록 이 부피가 밑으로 작아지니까 납작해지니까 근 길이를 늘려주는 게 중요해요. 특히나 근육이 부착된 지점에 활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극시켜서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근수축이 활발하게 막 왔다 갔다 움직이는, 이렇게, 어 움직일 때이 머슬 섬유가 이렇게 이렇게 비비면서 쓱싹쓱싹 움직이게 되고,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움직이는 근복에는 움직임이 많아요. 하지만 관절이 부착된 지점은 어 근육의 섬유보다는 힘줄의 섬유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움직임이 조금 더 작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 하실 때 초반에는 근복이 늘어나는 느낌이 많이 들고 그 부분이 아프지만 유연성에 어느 정도 허락하게 되면 근육의 부착 지점이 당기고 늘어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더 본인이 의도해서 더 많이 늘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 할때더 신경을 써서 오랜 시간 충분히 해주는 게 좋아요 마지막은 원심성 수축 운동인데요 원심성 수축 운동은 인체가 움직이는 원리라는 제목의 어떤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원심성 수축은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수축이 되는 거예요 근육이 늘어난 상태에서 그거를 버티면서 하는 운동 모든 근육은 원심성 수축이 가능한데요 스트레칭 하고 개념적으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수동적으로 당하는 느낌이 커요 잡아당겨서 늘리고 옆으로도 늘리고 뭐 이런식으로 약간 잡아당겨서 늘린다 원심성 수축 운동은 늘려진 상태에서 버티는 거 주동적으로 버티는 것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이 제가 제 삼두근 스트레칭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래서 삼두근 스트레칭 하실 때 그냥 여기서 이렇게 날개뼈가 튀어나오게 이렇게 늘리면 이건 약간 스트레칭 개념이 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각형을 만들어서 날개뼈를 집어넣어서 이 밑에 힘을 쓰고 고정점으로 쓰고 얘를 늘리면서 서로 버티면서 스트레칭을 하면 이거는 원심성 수축에 가까운 거죠. 이해하셨나요 모든 스트레칭은 호흡과 고정점을 잘 버티게 되면 원심성 수축 운동으로 바뀌어서 요그래 저의 동영상을 그동안 보시고 설명에 맞게끔 잘 따라 하신 분들은 아마 주로 원심성 수축을 하면서 운동을 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원심성 수축 운동은 자주 해주고 잘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딱 잘못하면 스트레칭이 되거나 구심성 수축으로 바뀌어요 목에 있는 스트레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너무 단축이 심해 가지고 실제로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날개뼈를 밑으로 내려서 어깨를 내리는 방법을 숙지하지 못했어요 그런 경우에 옆으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면 이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얘네가 안 늘어나려고 이렇게 구축이 되면서 이렇게 조여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목 스트레칭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구심성 수축 운동이 되면서 다음날 더 뻐근하고 짧아진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의 영상을 잘 이해하시고 따라해주세요. 나중에 셀룰라이트도 없애고 다시 생길 가능성도 적어져요. 인력은 이때 근육이 울퉁불퉁 커지지 않고 슬림하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발레하시는 분들이 주로 원심성 수축을 하면서 어떤 동작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슬림하고 매끈한 어떤 몸매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도 셀룰라이트를 없애는 효과가 있는 운동들을 해오신 거예요. 저와 같이. 하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셀룰라이트 없애는 부분에 좀더 포커스를 둬서 설명을 드리면서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1시간이나 뭐 30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의 다이어트는 여기까지. 안녕.